믹시 글로우 튜브 시계 레트로하고 감성적인 조명으로 최근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제품입니다. 초단위가 디스플레이 되어 변화를 한눈에 볼수 있어 더욱 감성적인 제품입니다. 우드 소재 디자인으로 클래식하며 다양한 색상 모드를 지원하여 이국적이고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감성 만점의 제품입니다. 집들이 선물로도 좋을 것 같네요. 두 가지 디자인의 제품이 있으니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베이스 어스 디오2 프로 무선 헤드폰을 소개합니다. 이 헤드폰은 몰입감 있고 사실적인 청취 경험을 제공하는 자연스러운 사운드와 음향 효과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블루투스 5.3 지원으로 최대 10m까지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450mAh 리튬 배터리는 오래 지속되어 300시간 대기 및 50시간 청취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연결 기술을 사용하면 두 개의 장치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패드는 부드러운 품과 인조 가죽으로 제작되어 편안하며 소음 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충전식 휴대용 램프 겸용 선풍기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선풍기로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탈착식 알루미늄 합금 삼각대는 데스크톱 펜, 천장팬 또는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매우 긴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는 10,000mAh 폴리머 리튬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 1단에서 최대 27시간, 2단에서 최대 13시간, 3단에서 8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으로 팬을 1, 3, 호 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어 캠핑 피크닉 야외 행사에 적합합니다 보조배터리로 사용 가능하여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 장치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브러시리스 모터는 강력한 풍력과 조용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패키지에는 선풍기 삼각대 후크 타입 c 케이블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수라이프 미니 가습기를 소개합니다 2.5와트의 출력을 제공하는 이 가습기는 두가지 배터리 용량으로 제공되며 usb 케이블을 통해 2시간 이내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2200mAh 제품의 경우 지속모드에서 6시간 간헐적모드에서 14시간 작동합니다. 가습기는 고품질 ABS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수명을 보장합니다. 두가지 미스트 모드, 지속적 및 간헐적 가습을 제공하며 집, 사무실, 침실 또는 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콤팩트하여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으며 저소음 제품으로 다양한 용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수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차단되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스라이프 미니 가습기는 사용설명서 마이크로 타입 C 케이블 두개의 필터를 제공합니다. 베이서스 와이퍼 블레이드 수리 키트 30초 만에 수리하는 원터치 솔루션으로 마모되고 노후화된 와이퍼 블레이드를 고르게 연마하는 이중 샌딩 스트립을 갖추고 있어 수명을 평소보다 최대 3배까지 연장합니다 풀메탈 소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글기 때문에 손이 다치지 않으며 연삭하는 동안 쉽게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USB 타입 p e c 소켓이 있는 키보드용으로 설계된 코일형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은 대부분의 Type-C 인터페이스 키보드와 광범위하게 호환되며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작동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어 키보드 트렌드에 맞춰 일상과 업무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15.6, 13.3인치 OLED 4K UHD 터치스크린 휴대용 모니터를 소개합니다. 4K 3840, 2160p 해상도와 178도의 시야각으로 전에 없던 놀라운 영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 대 1의 명암비와 550 칸델라 밝기의 OLED 화면은 생생한 색상과 깊은 블랙을 보장하여 몰입감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HDMI 포트, USB 포트 및 3.5mm AUX 포트가 장착되어 있어 장치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개의 내장 스피커가 함께 제공되어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가격 대비 엄청난 화질로 구매자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으로 13인치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면도기 미지아 S300을 소개합니다. 3D 플로팅 핏 기능을 갖춘 이 면도기는 정확하고 편안한 면도를 위한 완벽한 각도를 제공합니다. 보조날과 메인날로 구성된 이중날이 조화를 이루어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염을 다듬어 줍니다. 날을 날카롭게 유지하고 매끄러운 면도를 고정하는 자동 그라인딩 헤드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IPS 7방수 등급으로 쉽게 물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60일의 배터리 수명으로 도중에 전원이 꺼지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